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영상은 예수님 말씀 위주로 매일 두 구절씩 혹은 한 구절씩 암송하는 영상입니다. 빼이송징원 함께 말씀을 암송하는 그런 영상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그 예수님의 산상보음 중에서 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虚心的人有福了因为天国是他们的哀痛的人有福了因为他们必得安慰虚心的人有福了因为天国是他们的哀痛的人有福了因为他们必得安慰虚心的人有福了因为天国是他们的哀痛的人有福了 인위의 탐은 비더안외 먼저 우리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쉬신 쉬신 허심하다 겸허하다 마음이 비어있다 겸손하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 라는 뜻입니다. 쉬신 더렌 더는 구조조사 뭐뭐라는 소유격을 나타내고요. 렌렌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시신들은 가난한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요후라 요 뭐뭐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요후 후는 복이라는 뜻입니다 요후 삼성 이성 요후 시신들은 요후라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뜻입니다 요. 요는 뭐뭐시 있다. 我有钱, 我有时间, 我有空, 나는 돈이 있어요. 我有时间, 나는 시간이 있어요. 我有空, 내 여유가 있어요, 잠이 있어요, 시간이 있어요. 이런 뜻입니다. 요, Yo. 요,福了, 복이 있다. 시신들은 요,福了.因为,因为는 뭐뭐때문에라는 뜻입니다.因为,天国,天国는 천국이라는 뜻이고요. 시, 他은 더, 시는 뭐뭐이다 라는 뜻이고요. 他은 그들이란 뜻입니다. 타의 복수입니다. 그들이란 뜻입니다. 자, 여기서 티엔구어 시, 탐은 더, 티엔구어 뒤에 티엔구어가 생략된 구문입니다. 그리고 강조하는 구문입니다. 티엔구어 시, 什么, 什么, 的 강조하는 구문이고, 뒤에 있는 비니이 목적어가 생략된 경우죠. 예를 들어서, 只지衣服是이 옷은, 只见衣이프는 옷이라는 뜻입니다. 只见衣이 옷은, 시他们的시他们的 이프 가 생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조하는 구문입니다. 是什么什 강조하는 구문이고, 이, 어, 어떤, 어, 여기에는 여러 가지, 문장 성분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In way,天国是他们的，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虚心的人有福了因为天国是他们的爱痛的人有福了因为他们必得安慰虚心的人有福了因为天国是他们的 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아이통들은 요, 불러. 이외에 탐은 비, 더, 안위. 아이통, 아이통은 애통하다 라는 뜻입니다. 애통한 사람은 요, 불러, 복이 있다. 이외 우리 배웠죠? 탐은 또 배웠습니다. 탐은 그들 배웠습니다. 비, be, 비는 반드시라는 뜻입니다. 비, 반드시, 뭐, 뭐, 하다. 비, 더, 더. 더는 얻다라는 뜻입니다. 더, 안웨이. 안웨이는 위로하다. 위로라는 명사, 위로하다라는 동사 두개 다가 됩니다. 그래서 아이 통들은 요플러.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인웨이. 왜냐하면 탐은 비더, the, 그들은 반드시 위로를 얻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이 통들은 요플러. 이외의 탐은 비더, 안웨이. 쉐신들은 요 福了,因为天国是他们的. 아이통들은 요 福了,因为他们必得安慰.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매일 두 구절씩 우리 함께 말씀을 암송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